안녕하십니까1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, 들하고 배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배스 얼마만 한거? 8 0여만 한거 러분여러 거. 여해 가지고 분스러분 여러분, 싹러분하러왔습러다자그러면은러금부터배스러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러분 여러분, 여러분, 뭐야 이거? 오, 아, 어. 어. 어. 자, 오. 오, 한 10cm, 15cm 정도 오, 되는 베스가 나왔습니다. 오분 바로 먹었어요 여러분들. 와, 오 베스야 베스. 배스.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? 너무 덥습니다 아 진짜 너무 덥다 여기 오늘 폭염 주의보에다가 아, 너무 힘듭니다 배스도 더워고 지쳤나봐요 지금 수초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샘물 유입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를 공략해보면좀큰 녀석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동해보겠습니다 오이트! 와! 야, 이게 빠져버리네요, 여러분들. 자 패스입니다. 패스. 야두 번째 패스가 올라갔네요. 야 사이즈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. 바로 먹어줬고요. 보세요. 베스입니다 <웃음> 베스. 배스. 아 여기 펫물 유입구에 바로 그냥 베스가 있네요. 야 예쁘게 생겼다. 키트 자 히트입니다 히트 와세 번째 히트 역시 샘물 유익들에 이런 베스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려있습니다 야 야야 오, 시 우와.. 와 와.. 와. 와 다야씨습니다 여러분들! 야.. 이놈의 새끼.. 야, 잘 걸렸다.. 와 진짜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, 아 이거 보시게되면 아 베스 베스 아, 사이즈 좋은데 좀... 난리났다 난리났다 아 사이즈가 조금 커졌다고 아 좋네요 몇 센치자이 25 정도 3 5좀안돼 보이는 사이즈 베스베스잘 먹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토종 춘천다라 아니니까 제가 또음 음 아, 맛있다 준비어 아,